느낌 이기는 한데 거. 니 같은 그이런 느낌. 아 저런 것도 아, 좋아요. 네. 이런 그러니까. 느낌으로. 네아이돌게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해요. 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상 맞춰가지고. 게이런이다 살짝 이렇게, 이이 살짝 이이게이렇 이렇게, 이고 혹시 렇돌이이 자가 이렇게 수십 i 되잖아 나와서,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오빠 자기소개 해주세요 언니 <웃음> 자기 <웃음> 촬영해주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네? <웃음> 작업실 스튜디오로 운영하고 계시는 래브 작가님 입니다어 안녕하세요 래브입니다 <웃음> 유튜브 래퍼 <레버> 래브에요 <레브예요. 웃음> <웃음> 카메라 한번 보고요 하나 둘셋 네? 바다리 안 먹을 때 이렇게 한번더한번더 이렇게 일단 참아 그거 제가 지금 찍는 거 네. 죽은 게 있으면 더 괜찮을 것 같아서 찍으려고 하는데 괜찮을 거예요 아네 이거 찍고 스튜디오를 하나 더, 더 하는 건가? 응 옮긴다고 들었어 근데 어, 어디 정한 건가? <목소리> 어응 어. <목소리> 오빠 근데 양평 막 이런데 있잖아요 싸던데? 이거 봐봐 좀과해 슬러저랑 초근깨가 거의 뭐 별로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생각보다 사진에서 더 날라가서 되이 가이드를 잘 잡아주셔가지고 <웃음> 아니 다리도 되게 예쁘게 잘 하시더라고요. 약간 조신저 그런 배경이 <웃음> <대상이> 너무 예쁘다. <웃음> 아, 이렇게 나오면 이쁜데? 되게 이쁘게 나와. 에 죽은 개를 지워줄면 돼요. 너가 가운데로 나오게 하면 되지? 너무 웃겨, 뭐 웃겨? 다 너무 웃겨. 안 <웃음> 정신이 없다 마지막 촬영을 하러 또 바라겠구나 메이크업도 완전 빨갛게 바꿔줄게요. 오늘 봐봐 웅이야 먹고싶어? 웅이야 안돼 먹고싶어? 알겠어 줄게 손 옳지 아이고 착하다 이제 드세요 촬영을 끝나고 집에 왔는데 오늘 약간 걸린 것 같아서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조금 아쉽긴 한데 원래 약간 촬영 같은 거는 되게 기분도 좋고 몸 상태도 엄청 복대 있을 때 찍어야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살짝 그런 점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끝났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사실 요즘 이번 주에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토요일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일요일 오늘은 촬영을 하느라 지금 매우 매우 매우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서 너무 후련하고 그러네요. 아이고 다 흘렸어? 올라와서 먹어. 올라와서 아무도 아무도 이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무도 아무도 아무도. 저처럼 개인 촬영을 하실 때는 집에서 좀 다양한. 아이고 조금만 비켜주세요. 다양한 포즈 시안을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연습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 어, 그렇게 준비를 해갔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아쉬웠던 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생기면 조금 한두 번 연습도 해보고 다음에 준비할 땐 제품도 딱 정해진 것만 가져가서 최대한 짐을 줄이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직 부정본을 받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찍으면서 살짝 살짝 봤을 때는 결과물이 되게 만족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되네요 아무튼 그래도 저의 올해 목표였으니까 하나를 이루게 된 거라서 기분이 좋고 이제 씻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 대충 따고 있습니다 이거는 3일 동안 가서 입을 나시랑 티랑 원피스 이거는 파자마 이거는 캠핑할때 입은 메쉬가드 편하게 들고 다닐 무지에서 산 메쉬백 이건 슈펜에서 산쥬리 친구랑 가서 할팩 넉넉하게랑 타투 스티커 챙겼습니다 이제 가볼까요? 눈까지 음잘 먹겠습니다 음음 맛있어 먹을래? 아근 진짜 맛있어 음지 음 맛있어 맛있어? 되게 싼것 같아 맛있어 음 맛있어 가볼래 어떻게 나올지 볼래? 너도 나와볼래? 아오랫또다 아, 써야되는데 운전면허고 시험 때문에 난체애 이런거 없었고 보면 그냥 보는거야? 시청자의 마음으로? 나는 막 최애 이런거 진짜 없고 그냥 내가 볼때 제일 괜찮고 내 스타일이 이런 얘기를 일로와 여기 앉아 맛있다. 근데 저번에 떨어지는 도중에 응. 순위 발표식그할때 응. 봤는데 응. 선생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못 봤다 화면 응.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이거 응. 완전 피지피기야 이거 완전히 더 이렇게 맛있는데 아, 엄청 높겠다 <웃음> 존맛이야 맛있지? 좋아지? 음. 음. 음, 뭐 인상이 음. 좋아 인상이 인상이? 인상이? 인상이 인상이? 이 फ 손에 있는 애들이 너무 진짜 어 <목소리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라떼 어머니 너무 예쁘다 좋은데 제가 구매한 면세품들입니다. 필리핀은 면세 한도가 200불밖에 안 돼가지고 최대한 사고 싶은 것만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구매했습니다. 짜잔! 집에서 쓰려고 가져온 타투 스커입니다 골라주세요. 나 이거. 이거? 이거 하나 맞고요. 이거 팔뚝에 붙이죠. 붙이고 싶은데 정했어? 꽉 누른 다음에. 물을 엄청 흠뻑 묻혀야 돼. 어, 그렇게. 그지 이렇게 떼주면, 짱! 예쁘지? 예쁘지? 응, 우이 우리, 거기서는, 기서는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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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 온것 같아. 음식 중. 저런 데 살면 진짜 좋겠다 그치? 땡큐 땡큐 1113미구엘 너무 예쁘다 너무 평화롭다 그치? 지 okay. <웃음> 응, 음! 망고 덩어리, 망고 덩어리 나와. 쌍조아 저희는 지금 보울에서 세부로 넘어와서 관광소를 조금 갔다가 호텔에 체크인을 하니까 벌써 10시가 돼가지고 수영장이 문을 닫아버린 그래서 내일 새벽 수영을 하기로 했고 이비자클럽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리조트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체크인을 늦게 한걸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내일이면 한국에 가는데 아주 야무지게 알차게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마사지가 싸가지고,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 아, 그리고 나는 내일, 내일 받은 거. 이게 한국돈으로, 얼마지? 24,000원? 그 정도인데, 너무 꼼꼼하게 잘해주시고, 손 마사지까지 해주시고, 아주, 굿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이 베이비 샤워코로 이게 유명하다 그래서 이거를 구입을 했고 이거 헤어 에센스도 엄청 유명하다길래 생겼고 건망고 물통 샀고 회사에 텅 비실에 둘 초코 과자랑 젤리랑 이 라면 맛있다고 해서 샀고 그리고 깔라만시실에난 샀어요. 그리고 이 바나나 칩 맛있다고 해서 바나나 칩이랑 헬스카페에 이 커피랑 코코넛칩 구매를 했습니다